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쿠팡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쿠팡에서 새로 나온 기능 중에서 무료 프로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넣어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어떤 강사님은 자그마치 유료 강의로 200만 원을 넘게 받으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아, 2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능을 썼을 때뭐 그렇게 많이 팔리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능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윙만 하고 계시는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하시는 쿠팡 판매자님들께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릎 프로모션이라는 기능 자체가 쿠팡에서 하고 있는 메인 배너나 이런 메일 같은 것들 이렇게 보낼 때에 상위에 노출시켜 주기도 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인 쿠팡 파트너스를 뺄 수가 없죠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그 배너 부분에도 이 해당하는 무료 프로모션에 있는 상품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리타겟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 뻗어 나가면서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료 프로모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윙으로 어느 정도 고객들의 반응도가 좋았던 상품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넣고 싶다고 해서 무료 프로모션을 넣지는 못하고요. 상품관리를 잘 해놓으시고 무료 프로모션 메뉴가 활성화가 되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넣으셔가지고 한번 팔아보시게 되면은 광고보다 좀더 나은 저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유료 강의보다 더 값진 쿠팡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